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8월 말에 약 3주 전에 공유를 해드렸던 달러엔 바이리밋 세팅이 드디어 저번 주에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약7 5 p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어, 109.25레벨에서 저희가 바이리밋을 돈 후에 저번 주 금요일 마켓이 닫히기 전에 타겟에 도착은 못했지만 저번 주 금요일 타겟 거의 근접한 레벨 110레벨에서 저희가 모든 수익을 챙겼기에 약 75핍 정도의 수익을 챙긴 셋업입니다 자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고바이리스을 준비를 했고 어떻게 바이리닛을 통해도 거래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번째 보시는 화면입니다 자 8월 31일날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달러엔, 네, 달러엔 매수 로브 입니다 109.25 첫번째 매수 그리고 109.000에서 두번째 매수 예정입니다 하이리밋을 통해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보시면은 네, 109.250 이랑 109레벨에 제가 바이딩이술 두 개를 세팅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50 0 레벨에서 만약에 19.250 0 레벨에서 매수 이제 바이딩이 체결이 될시 우리가 보는 타겟은 약 110.150 정도였는데 어, 이것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어, 이제 볼수 있지만은 스윙으로 가져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는 주말 어, 주말 동안 거래를 홀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이 정도 레벨에서, 네,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 가격이 놀고 있을 때 수익을 다 챙겼고요. 그래서 8월 30일 날이 차트를 공유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팅 같은 경우는 109 레벨에 저희가 이제 매수 레벨을 보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109.25 0 0에 우리가 바일리미지를는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이 레벨이 이제 서포트 레벨이고. 여기 또한 좋은 서포트 레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들에서 충분히 네, 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레벨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 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왜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닌 왜 109.250이랑 109.0에다가 매수 레벨을 어, 바이리닛을 두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떨어지는 109 이런식으로 110그 다음 111 이러한 레벨들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이제 레벨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9에서 110으로 넘어갈 때 109.250 그렇죠? 500그 다음에 750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110에서 111로 넘어갈 때 110.250 110.500 그 다음에 750 이런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25% 50% 75% 25 50 75 이러한 반응들에서도 이러한 레벨들에서도 좋은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서포트 레벨을 찾았지만은 이 서포트 레벨 사이 안에서도 이 레벨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매수 레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 매수 이제 첫번째 바이리밋은 109.250 이되었구요 두번째 바이리밋은 좋은 레벨인 109레벨에다가 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리밋을 세팅을 해두고 약 2주 후인 9월 15일날에 이것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9.250레벨에서 바이리밋이 체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렸습니다 9월 16일 그 다음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9월 17일 이제 아침 9시 정도죠 모든 수익 챙기며 이번 주 마무리 합니다 라고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자 9월 17일 아침 9시로 한번 가보죠 9월 17일 아침 9시 9월 17일 아침 9시 네이 정도죠 그래서 보시면은 250에서 딱110 정도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겼으니까 약 75핍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모든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탈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여기서 닫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는 스윙 트레이딩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주말동안 거래를 홀드 하지 않을 예정이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켓이 네,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볼륨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네, 수익을 챙기고 거래를 닫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으면 우리가 그냥 홀드를 했을 텐데 마켓이 다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0레벨에서 네, 중요한 레벨에서 우리가 모든 수익을 챙기면서 일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바이리밋 같은 경우는 MT4에서 간단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리밋이나 어, 바이스탑, 셀리밋 혹은 셀스탑 이것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지금 뜨고 있는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좋은 거래 하시고 멤버분들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